자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자 11번 입니다 포괄일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거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게 뭐냐 포괄일제에 대한 정의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예, 문제를 나가는게 나아요 그 이제 내가 아는 동생들도 그렇고 저기 보면은 경찰 하는 동생들이 이렇게 있어 있는데 기, 뭐 몰라 뭐 시험도 합격해갖고 뭐 똑똑하겠지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물어봐 야 너희들 그저 혹시 포괄일제를 어떻게 누가 설명하라면 할수 있겠냐 했더니 다 버벅대고 앉았어 핵심이 뭐냐면 포괄일제는 머릿속에 오늘 이 시간으로 딱박아놓란 말이야 수개 여러개의 행위가 행위가 여러개야 행위가 여러개인데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,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일제로 보는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수개,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죠 그래서 어쨌든 행위는 몇 개다, 여러 개다 이거야. 자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접해보 풀어보자고 한번. 그럼 일번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보호법익과 처벌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0.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자 일단 뭐 쉽게 얘기하면 술 처먹고 운전한거 아니야 그죠? 자 1회 음주운전 한거 아니야?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의 행위는 에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단일 동그라미 계속된 범위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제에 해당된다 오케이 맞죠 그죠? 그래서 어, 쉽게 얘기하면 깨끗하게 해볼게 자. 어, 포괄일제라고 포갈일제라고 얘기할 때는, 어쨌든 행위가, 행위가 여러 개야지 돼. 그리고, 어, 구속요건은 한 개여야지 된다는 거. 그죠? 예. 그래서 한 개의 구속요건에, 나 행위는 여러 개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행위는 몇 개? 여러 개가 여러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.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어때? 얘는. 그래서, 어, 아, 잠깐, 잠깐, 잠깐.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지금 뭐한 거야? 계속해서 운행한 거 아니야. 그죠? 예, 운전은 계속했잖아 지금, 그죠? 예,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뭐 연속범이다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. 아니면 뭐 집합범이다, 연속범이다. 여기 포괄일제에는 여, 한 대여섯 다몇 가지지? 하나, 자 협의의 포괄일제를 포함해서 하나, 둘, 셋. 네 다섯 개구나. 맞아. 협의의 포괄일제 결합범, 계속범, 접속범, 연속범 집합범. 아이 외우기 힘드네 이거. 머리 아프네. 자 다시 한 번. 뭐라고? 포괄일제는 협의의 포괄일제 그 다음에 결합범, 계속범, 접속범 그 다음에 연속범. 마지막 뭐지? 어 맞아 맞아. 집합범. 이렇게 다섯 개란 말이야.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딱!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. 그리고 지금 여기 요거는 뭐예요? 자, 술 처먹고 운전 여러, 여러 번 운전한 거 아니야. 그죠? 포괄일제로 본다는 거야.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인데 어, 한 개의 구속요건, 술 처먹은 거죠? 그죠? 여러 개에 해당될 때, 연속된 행위, 그죠? 이런 경우에는. 단일한, 범위의 단일성이라는 건 뭐냐면은, 어, 이렇게 이해하면 돼. 그, 내가 술 처먹고 운전해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생각으로, 범위, 뭐, 범죄의 의사로, 여러, 여러 번, 여러 번이 이행, 몸땡이로 이행하는 거. 그걸 갖다 어, 쉽게 얘기하면, 단일 범위다. 이렇게 보는 거지. 자, 그 다음, 아, 너무 길게 설명했다. 벌써 3분 지났어. 빨리 해야 되나. 자그 다음에 어, 2번에 보겠습니다. 자, 2번이 정답인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.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해서 사기 처먹었고 하나는 또 하나는 분식회계를 갖다가 꾸며갖고 또 어떻게 돼요? 신용장 개설해서 사기 처먹었어요.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 뭐, 뭐라 뭐 그랬어 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범행 방법이 동일 자 번,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서 포괄일제로 보지 않았어. 자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이해하면은 내가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그래서 아까 2번 번 같은 경우를 어, 요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어, 석유를 수입해 갖고 신용장 개설해서 사기 처먹는 거자 우리 판례는 요거 한 덩어리를 포괄일죄로 봤고요 예 요거 한 덩어리를 포괄일죄로 봤고 또 분식회계 작성해 갖고 사기 처먹어서 사기 처먹으로 또 뭐야 이거 신용장 개설한 거 요것도 또포괄일죄로 봤어요 그런데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전부 다 해갖고 에이씨 자, 이 전체를 다 해갖고 포괄일제로는 볼수 없다는 거야. 왜 그러냐? 왜 그러냐면은 어, 지금 요 덩어리 요 덩어리 포괄일제 요 덩어리 포괄일제인데 포갈일제인데 이거를 다 같이 싸잡아서 포괄일제로 또 보지 않았다는 거야. 왜 그러냐면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. 쉽게 얘기하면은 어,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. 사기쳐먹었던 방법이 행위, 태양이 다르다는 거야. 그래서, 어,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. 그죠? 요 석유 거시기에 갖고 사기쳐먹은 거, 분식회계 거시기에 갖고 사기쳐먹은 거. 각각은, 각각은 다 포괄일지는 맞을지는 모르겠으나, 이것을 전체 다를 포괄일체로 보진 않았어요. 왜? 그 이유가 뭐라고?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. 이거는. 요 제가 요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오, 금년도에 요게 나왔는데 어 제가 생각으로는 이번 겨, 돌아오는 어, 경찰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우리 하반기에 또 순경시험 또 있죠? 예, 그거 나올 것 같아요. 그거 준비하시는 분 예, 공부하시고 물론 변호사 시험 어 물론 공부하셔야 되겠죠. 어, 어쨌든 금년도에 치러지는 예, 시험 요거 문제를 좀 석유 얘기 기억하십시오. 그래서 두개 다는 어, 포괄일제로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다? 바로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는 예, 이유에서 그랬습니다. 자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.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빨리 설명해야 되는데 자 직권남용 어, 권리행사 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보, 어,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자 단일 동그라미 계속된 범위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포괄 포괄일제가 성립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와있죠. 그래서 이것도 맞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범위 단일성 그 다음에 계속 연속된 범죄 그쵸 예, 포괄일조로 보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잘렸다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. 자 볼게요 어, 게임장에서, 어, 사행, 사행성, 어, 간주 게임물인,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, 자, 사, 문화상품권 넣은 뒤, 저 점수에 따라 손님에게 제공하고, 어쩌고저쩌고 해갖고, 저쩌고, 이쩌고 했는데, 두 차례 기소된 경우, 자, 이렇게 해갖고, 두 차례 기소됐대요. 근데, 이각 공모사실은, 어, 두 단일하고, 계속된 범위 하에서, 동일죄명, 죄명도 동일해. 그죠? 그리고, 단일하고, 계속된 범위 하나의 어떤 나쁜 짓을 하겠다는 일념하에 쭉 이끌어 나온 거죠 그죠? 동일죄명도 나왔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어, 이거는 볼거 없는 포괄일죄가 될 확률이 엄청 높죠 포괄일죄로 봤네 그죠? 예.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마지막 5번이죠? 자, 마지막 5번입니다 어, 5번에 보시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뭐 미상한 놈들이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, 음란한 영상 배포 전시 방조 자 그리고 중요한 거뭐또 단일 얘기가 나오죠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서 일정기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범위의 단일성 그 다음에 행위의 계속성 그죠? 요것은 포괄일제를 할때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. 자, 요 정도 정리하시면, 어, 그래서 맞는 거, 맞는 거고, 틀린 거는 아까 얘기했던 석유 얘기 있잖아요. 그죠? 그것만, 어, 다 동그라미 2번이 답이다. 이렇게 볼수 있죠.